자고익수성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즐겨하고 있는 수술 중에 가슴 성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애착을 가진 시술은 유방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 가슴을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유방을 확대하는 수술 그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죠 그 수술하고 너무 가슴이 커서 가슴을 줄이는 수술 그건 유방축소술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가장 있냐면 어 젊었을 때는 가슴이 예뻤다가 출산을 한 다음에 가슴이 되게 많이 커지고 그 다음에 수유가 끝난 다음에 그 커진 유방조직은 점차로 필요가 없으니까 작아지지만 한. 뭐 1년여 동안 가슴이 커졌기 때문에 이 가슴을 감싸는 피부가 피부는 그대로 늘어진 채로 있고 안쪽에 유방조직이 작아지면서 내용물이 줄어들면서 이게 그 늘어진 피부 때문에 툭 떨어지고 처져 내려온 그러니까 유방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유방의 겉피부만큼 그런 분들이 유방하수라는 이름으로 요 유방조직이 작지만 늘어진 가슴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유방축소 그러니까 유방조직 자체도 잘라내야 되고 유방피부도 줄여야 되는 유방축소에 비해서 이런 유방하수만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어,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스타일이 안 나죠 그리고 어 나는 아직 젊고 어, 괜찮은데 유방은 뭐 할머니처럼 늘어졌어 이런 식의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려고 딱 생각하면 어 유방축소술은 되게 큰 수술이고 음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어 회복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유방축소는 유방조직 자체를 많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어그 회복기간이 꽤 오래 걸리고 부작용도 꽤 있습니다 근데 유방 하수는 안쪽에 있는 조직은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. 왜냐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. 피부만 늘어진 거지 안쪽 내용물 자체는 지금 그 작, 작, 그 크, 커진 피부에 비해서 적은, 적은 거지만 원래 정상입니다. 정상인 곳에 맞춰서 늘어진 피부를 오므려주기만 하면 유방하수는 아주 잘 교정될 수 있죠. 근데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난 유방 확대를 해야 돼 유방 축소를 해야 돼 이렇게 알지 유방 하수만 간단하게 피부만 오므려서 교정할 수 있는 유방 하수 교정술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 시간도 1시간 남짓이고 유방 근처만 국소마취로해서그 늘어진 피부만 이렇게 오므려 주는 그런 정도의 수술 만으로도 어, 자기의 콤플렉스를 가진 뭐 많이 늘어진 가슴들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, 그, 이, 이두 양극단인 유방 확대학, 유방 축소만 생각하지 마시고,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유방 하수가 있다는 점을, 어,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읽게 해 오시고, 그 다음에 컴플렉스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.